트위바웃 오늘의 주제는요 비혼주의자와 딩크족에 관한 내용입니다. 일단은 이제 비혼주의자였던 이제 우리 얘기부터 좀 하자면. 저는 이제 5남매였거든요 5남매 이 가족 구성원이 너무 많은 게 너무 싫었어요 그 좁은 그 좁은 집에서 아등바등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중엔 혼자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할수 있을 거란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나중에 성인이 되면 혼자 이렇게 어 사는 걸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너무 나만의 공간 나 혼자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는 왜 비혼주의자였어? 결혼을 하면 어쨌거나 서로 희, 희생하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렇지. 내가 어느 부분을 희생해서 음. 살 수가 있을까? 음.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나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고 음. 혼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잖아 음 여보가 하고 싶은 일이랑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렇지 사랑을 모르는 네가 너무 불쌍해 <웃음> 아니, 근데 비혼주의자였는데 결혼을 했잖아 응. 어때? 딩크족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음. 내가 비혼주의를 포기한 게 너무 좀 후회된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해본 것 같아 음. 음. 딩크족이 된 이유가 있잖아 우리가 그렇지 나는 경제적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너랑 나때문에 응. 나는 아기를 갖지 않는 거거든 여보랑 내 사이에 응. 뭐가 있는 게 싫어 나 음. 나는 내 성향을 알아 내거에 대한 소유욕이좀 있거든 네. 근데 만약에 애를 낳았어 응. 그러면 애, 그 애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를 못할것 같아 여보는 진짜 심마포기 그렇지 완전 헬리콥터 맘 어, 그렇죠.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지 어. 그렇게 막 될것 같고 아마 그렇게 진짜 상했을거 나는 만약에 오히려 우리가 애가 있었으면 아. 나는 엄청 되게 상실감을 되게 많이 느끼고 좀 그랬을거 같아 왜? 이제 나한테 100% 쏠려있던 관심이 음. 여보가 나만 봤는데 음. 그거를 반반 보는 것도 아니고 음. 진짜 99.9% 애만 볼거라고 생각하거든 아마 그랬을거야 그러면은 거야. 나는 그내 성격상 음. 그런 서운함과 이런게 음. 여보한테 향하지 않고 음. 애한테 향했을거 같아요 어... 내 있어. 거를 뺏긴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응. 받았을 것 같고, 그러니까 자기나 나나 소유욕이 좀 있는 거야. 음. 내 거에 대한... 그렇지, 근데 봐봐, 우리도 커서 결혼을 했잖아. 응. 근데 만약 애를 낳았어, 응. 어떻게든 키웠어. 응. 근데 얘도 이제 독립을 하고 다른 짝을 찾아서 떠날 거 아니야. 그치, 그치.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, 아 여보는 그것까지도 못할 것같다나 진짜 완전 그 영화 올가미처럼 될 거야. <웃음> 내 거, 내 소유.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아이를 안 낳는 게 맞아 음. 그리고 애를 낳았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걸다 포기하고 아이 위주로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있다 그래 되나? 음. 자신이 음. 없어 어. 모든 사람들이 음. 다 애를 낳을 때 내가 뭐 완벽하게 키우고 이런 모든 계획을 다 세우진 않 세우고 낳진 음. 않잖아 음. 자연스럽게 낳아서 서로서로 서로 음.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잖아 그렇지. 나는 뭐 일을 하거나 뭘할때도내 음. 계획? 계걸 세운 다음에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. 엄청 맞아. 스트레스 받잖아. 맞아, 맞아. 나 같은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아이가 어, 내 계획대로 안 되면. 어, 하지 그렇지. 않으면... 그러면은 음. 나도 불행하고 그 애도 불행할 그렇지,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음. 우리가 참 선택을 잘했어. 우리는 맞아.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들한테 음. 허락 받고 음. 또 우리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이 또 대단하신 게 장남 장녀가 결혼을 하는데 음. 딩크족 선언을 한다. 그 음. 어. <웃음> 우리 이제 결혼할 때. 음. 결혼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음. 내가 여보한테 그잖아나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음. 결혼을 못 하겠다라고 음.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. 자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했고 음, 음, 음. 나는 같이 살면서 음. 일어나가면 된다 그렇지 그렇지 같이 돈 벌고 그렇지, 그렇지.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여보는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네, 우리가 이제 그때 뭔가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생각을 했지 아 과연 내가 얘가, 얘랑 헤어지고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나는 거기서 이제 안 된다고 느낀 거지 딱 나에게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때 딱 마음이 먹었지 비혼주의가 깨진 거는 나는 여보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여보랑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냥 너를 여보를 만나서 응. 내가 여보를 좋아하고 그러다 사귀게 되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혼주의가 없어졌지 응. 처음에 되게 힘들었잖아 같이 살면서 결혼하고 1년이 힘들었지 우리가 연애만 할 때랑 같이 살 때랑 진짜 달랐어 그 어쩔 수 없지 20년 넘게 따로 살다가 같이 사는 건데 나 혼자 있는 내 공간도 없어지고 생활 방식이 좀 힘들었지 맞춰나가는 게 일단은 여보가 옷 정리를 그렇게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고 <웃음>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그렇지 나도 여보가 그렇게 경제적인 관념이 없는지 몰랐고 아니지 아니지 그건 알았지 그거는 거짓말이지 왜? 알았지 그거는 경제적인 관념이 없는 거는 연애 때부터 알았지 아, 아 그때부터 내가 자기가 그렇게 그런 걸 알았다? 그렇지 그때 알았지 지금은 우리가 안 싸우고 지내는 게 음. 여보가 여보가 잘하는 걸 하고 음. 나는 내가 잘하는 걸 하고 하는데 음. 그때는 내가 잘하는 걸저 사람도 잘해야 되고 그 해야 하는 걸 어. 아, 그치 그러니까 서로가 못 하는 부분은 이해를 못 했지. 맞아 맞아. 이걸 왜못 해? 나 나는 잘하는데 너 이거 왜안 돼?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. 근데 그게 너무 하찮은 거였잖아. 하찮았지. 여보야, 행거는 옷걸이에 넣어서 거는 거야. 옷을 행거에다 거는 게 아니야. 이런 걸 <웃음> 가르쳐야 되니까 나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지 어이없었던 거다 계속 얘기해봐? 뭐 해봐 나뭐 나 뭐, 나 뭐.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. 너무 그때 너무 이, 초반 1년이 너무 많이 싸우고 응. 우린 연애할 때도 진짜 거의 아, 안 싸웠잖아 어, 안 싸웠지.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자질자질한 것 때문에 자질자질한 것 때문에 싸움이 커지니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우리가 결혼을 좀 빨리 한 편이잖아 그치 우리, 우리, 우리 또래에 했으니까. 비해서 좀 빨리 했지 응. 요새 와서는 생각하는 게 결혼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 잘안 그려져. 음. 자기가 없는 삶 자체가 음. 안 그려져. 내가 이제 농담처럼 항상 얘기하잖아. 내가 여보를 안 만났으면 나는 진짜로 어디 가서 객사했을 거야. <웃음> 나는 이게 웃자건 얘기니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. 아니면 뭐 굉장히 좀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거나 신용불량자의 뭐 노숙자가 돼서. 겨울에 대리 속에서 자다가 입떨어져가지고 죽었든가. 살아도 되게 힘들게 살고 있을고, 지금 그렇다고 내가 뭐 편하게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, 굉장히 사람 구실 못하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. 요 그래서 장인어는 처음 뵀을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, 아빠한테. 아버님 저는 루키아 만나기 전까지 돈을 모아야겠다. 뭐 돈을 뭐 벌어서 뭘 해야겠다.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고. 그래서 모은 돈도 없고 음. 그런데 제가 가진 거라고는 성실한 거 있으니까 음. 제가 앞으로는 음. 이제 계획을 세워서 따님이랑 잘 만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음. 마시라고 내가 되게 진솔하게 얘기했거든 맞아. 그 아버님이 그래 이제부터 음. 어 이제부터 그렇게 준비하면 된다 이제부터 이렇게 잘 만나면 된다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진짜로 그렇게 했지 그 뒤로 <웃음> 그러고서 그러니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했는데 아빠가 대답 안 했어 어. <웃음>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어. 그러니까 어 먹어 먹어 으, 아버님 못들는 척하시고 어 먹어, <웃음> 먹어 먹어 먹어 먹어. <웃음> 그랬죠 그랬지? 하지만 삼차에서는 아버님이랑 나랑 껴안고 울었지 울었지 서로의 감동에서 울었지 그 엄마랑 나랑 구경하면서 웃었지 근데 비, 비혼주의자인 분들한테 결혼을 추천한다 이러진 않아 이건 너무 책임감이 없는 거 같아 맞아, 맞아. 인생은 다 자기의 선택이고 내가 한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, 우리 둘이 비혼주의자였지만, 음. 서로 결혼을 선택해서, 음. 우리가 한 결혼이라는 선택을 둘이 책임져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뿐이잖아. 그렇지. 혹시라도 저희를 좋게 보시는, 우리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, 아, 저 둘도 비혼주의자였는데, 결혼하니까 저렇게 좋게 잘 사네, 이쁘게 사네, 음. 어, 둘이 재밌게 친구처럼 잘 지내네, 음. 이렇게 보고서, 나도, 그러, 나는 더 잘하겠지? 하고 결혼을 했다가, 음. 다를 수 있다는 거야. 그렇지. 사람마다는 진짜 다르니까. 음. 그리또 만나는 배우자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그렇죠 그리고 둘이 어떤 문제를 맞춰가는 과정 자녀 음. 그 다음 서로의 집안 정말로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결정 중의 하나거든요 잘 생각하고 잘 선택하는 게 음. 좋다라고 음. 나는 생각을 해 맞아. 항상 아 항상 결혼한 남자들 그런 얘기하잖아 야 결혼하지 마 혼자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는 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 어, 그걸 농담으로 할수 있어 나는 오히려 야 결혼하면 진짜 좋아 빨리 결혼해 그 다음에 나만 당할 수없습니까 농담하지만 그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농담이야 음. 나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 음. 나는 항상 결혼하면 진짜 좋아 음.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.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음. 연애를 더 길게 하고 우리는 연애를 더 길게 했으면 결혼 안 했을,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어, 내 생각도 그 그래. 계속 연애만 했을 것 같아 음. 각자 입장에서 이제 커리어들이 점점 쌓여가고 내 생활 방식이 더 이렇게 입지가 굳어지잖아 음. 그 상황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맞춰간다? 되게 못했을 것 같아 어찌 보면 좀 어릴 때 결혼한 게더 좋았을 수도 혼자 사는 비혼주의자들 음. 그리고 그런 혼자 사는 비혼을 꿈꾸는 사람들 음. 나쁘지 않아 혼자도 충분히 행복하고 음. 잘살수 있어요 재밌게 근데 이제 나는 비혼주의자인데 연애는 해 근데 상대방은 결혼을 하고 싶어 음. 그럼 그, 그런 순간에 자기 선택을 해야죠 음. 얘기를 해야죠 사귀면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 음, 결혼에 대해서 음.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음. 결혼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음. 그런 거를 애초에 다 얘기를 하고 음. 이걸 이겨낼 수 있으면 결혼을 하는 거고 이겨내지 못할 거 같으면 결혼을 안 하고 이래야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막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부터 이제 뭐 싸우기 시작하고 막 이혼하고 그러게 되는 거 같아 그치. 뭐 이런 그 거에 정답은 없는 거니까 음. 결국엔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음. 나는 결혼을 하면서 후회를 하느냐 결혼을 안 해서 후회를 하느냐라고 주 마지막 순간에 생각이 든다면 음. 나는 그래도 하는 선택을 할것 같아 지금은 어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끝까지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결혼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죽을 때아 결혼하지 말고 혼자도 살아볼 거이란 생각은 안할것 같아 어 그래 어. 음. 결혼이 굉장히 내 인생에서 엄청난 이벤트였고 음. 내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는 음. 큰 사건이었어서 음. 나는 내 결혼에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음. 여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래 혼자 살아볼 거라는 리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되게 좋다 이게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음. 굉장히 큰것 같아 나 항상 이렇게 아침에 여보한테 하는 루틴이 있잖아요 음. 여보가 만들었다는 자체로도 너무 좋은 거야 음, 음.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여보 안고 음. 뽀뽀하고 음. 사랑한다 그러고 음. 여보 커피 만들어주고 음. 뭐 그런 거 이쁘다고 하고 음.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. 여보는 그렇게 하면 이제 좋아하는 건 이제 아니까 음. 그게 노력을 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여, 항상 여보가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해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음. 행복해 하, 행복하다고 맞아 그러니까 나는 아 얘가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니까 응.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뭐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응. 여보는 알잖아 응. 솔직히 나는 여보를 행복하게 해주고 여보를 즐겁게 해주는 건 나한테 너무 쉬운 일이거든 어머 아 씨, 당뇨 오고네 괜찮았어 1대 <웃음> 우리 여보 당뇨 오건다 당뇨 오 <웃음> 아우 달어 나 너무 스윗해서 달아가다고 아우, 아. 아우 달어 나는 아직도 여보가 엄청 애기 같거든 <웃음> 듯이 그 워낙 그 수준 낮기도 하고 그래서 막 애가 없는 대신 응. 나는 여보를 좀 애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, 맞아, 맞아. 어린이날 되면 응. 가서 닌텐도 사주고 맞아 이쁜 운동화 사주고 응.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럼 여보는 막 애처럼 좋아하니까 응. 응. 그런 것 같아 비혼주의자였지만 응. 결혼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케이스인 거 같아 이혼중이지였는데 둘이 의견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잘 흘러온 케이스지 그리고 우리 여보 서른 살때 했던 얘기 기억나? 만약에 서른 살이 됐는데 음. 한 명이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냐 음. 그래서 우리가 서른 살이 됐을 때 서로 이렇게 숨기는 거 없이 음,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서른 살 되는 1월 1일 날 둘이 눈을 뜨자마자 그랬어 어. 여보 나는 얘기 안돼 어. 내가 여보도 바로? 응. 어 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애기 나면 안될것 같다고 그 얘기하고 를 거기서 완전히 굳어졌지 사실 이런 얘기가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워낙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이고 음. 애를 안 낳는 걸뭐 이렇게 아약게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애기를 많이 낳고 싶으시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네. 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이한테 잘할 자신이 없는데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아이한테 가장 안 좋은 일이거든 그게 아, 나는 우리의 결정도 좋다고 봐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차에서 이 루키아랑 이렇게 얘기 저 얘기하지만 저희가 뭐 이거보다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, 거 아니거든요 그럼. 어떤 결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가요? 라고 이렇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느낌이니까 대신 우리가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항상 내 동생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웃을 때, 막, 행복감, 막, 음. 아이가 잘할 때, 그, 막, 뿌듯함, 음. 이런 건 우리는 이제 평생 못 느끼고 사는 음. 거니까. 각자 서로 이제 포기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그 근데, 물론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네 새끼 나봐라네 음. 새끼 나면 또 다르다. 네. 안독거본 거기 때문에,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덜컥 생겨서 낳는데, 막, 너무 이쁘고, 막, 아내 인생을 바쳐서, 얘를 정말 내가 이렇게 해줘야겠다. 물론, 그럴 수 있겠죠. 근데,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어, 물론 이제 정말로 나중에 그런 어떤 시기가 올 수는 얘기죠 좀 서글픈 그렇지 어, 우리 가족이 이제 우리 둘로 끝난다는 거 그렇지 어, 뭐 이런 거는 근데 뭐 제가 한또 선택에 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거는 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. 비혼주의자분들 결혼하니까 좋다 이런 거 아닙니다 비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결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다 행복하다 이거 아닙니다 아이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저희 인생은 이러이러한 스토리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?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루키하는 사람 생각이 또안 맞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있어요 네, 음. 그래서 가끔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좀 격렬하게 뭐 진짜 심각하게 토론할 때는 많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저희 의견이 궁금하신 그런 주제 같은 거 있으시면 있으시면 또 댓글 같은 거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로 한번 토키 어바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토키 어바웃에서 만나요. 바이옴. 바이 루키아가 이제 제가 말을 이렇게 그지같이 해도 루키아가 조리있게 편집을 해서 올리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걱정 안 해요. 저는 제가 말 그지같이 해도 걱정 안 합니다.